박사님 음. 오늘 저희들이 읍질로 볼 말씀은 어딘가요? 오늘은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말씀 중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율법에 아. 익숙한 학자로서. 예. 목사님, 제가 늘 궁금한 건데요. 예예. 이게 지금 전체 구절을 읊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자르시잖아요. 예예. 일부 구절만 읊조리는데. 예. 어떤 구절은 그 구절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이게 문맥이 안 맞거나 그 의미가 완성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예를 그렇죠. 들어 율법에 익숙한 음. 학자로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음. 이렇게 앞뒤 문맥하고 어떻게 보면 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탁 잘라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에스라에 대해서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네. 에스라가 아,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.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. 네.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내용이 왕에게 구하는 건다 받았대요. 네. 음. 근데 사실 이게 에,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뭔가를 음.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보거든요. 음.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익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익숙. 어. 그러니까 축구에 익숙하면 전 구단에서 음흠. 도와주려고 하죠. 그렇죠. 노래에 익숙하면 기획사에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죠 율법이란 말은 좀 여기서 어, 의미가 약간 오해될 수 있는데 이때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네.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음흠. 익숙한 음흠. 에스라 네. 음.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우시고 이방왕도 도왔죠 왕도 도와주고 네. <웃음>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익숙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어허.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편이 되고 그런데 네. 우리가 불평에 익숙하고 염려에 익숙하면 네. 염려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고 으허. 불평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고 네. 불평을 더 하도록 도와주고 음. 그래서 괴롭혀주고 그리고 마귀도 옆에 와가지고 계속 괴롭혀주면서 더 불평하게 도와주고 야.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인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에스라가 뭐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건 아닌데 음. 율법에 어릴 때부터 익숙하니까 음, 율법과 관계된 모든 도움들이 따라온 네. 거죠 그러니까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꾸 허무와 후회와 음. 그렇죠. 아쉬움에 익숙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네.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시거든요 그렇죠 음.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음, 완전하시고 음, 음.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어허. 12월이 될수록 율법에 좀 익숙한 자로 아하.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익숙하고 네. 복음에 익숙해지면 한 해의 마무리에 이 율법과 관계된 도움들이 네. 계속 몰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. 그러니까 에스라 얘기가 아니라 이내 얘기가 돼야 되겠군요 네, 네. 어, 내가 하가다를 심히 하고 말씀에 익숙해지면 사장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. <웃음> 아, 아, 네. 예, 그렇습니다. 자, 선순환을 <웃음> 시작하는 오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.